<웃음> 네 오랜만에 또 카메라를 켜게 됐어요 카메라를 저번주인가저 저번주에 카메라를 떨어뜨리는 바람에 카메라가 고장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로 수리를 맡기고 저번주에 카메라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촬영이 조금 늦어졌고 오늘 촬영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바로 갤레드 윗미를 촬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일어나자마자 카메라를 켰어요. 사실 근데 갤레드위미도 저번 첫 번째 갤레드위미 영상을 사람들이 보시고는 별 차이가 없다고 막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특별하게 뭘 사용하는 제품도 없고 그렇지만 그래도 지금 또 사용하는 제품들이 일단, 기초 제품들은 다 바뀌었기 때문에 한번 소개를 드리고자 이렇게 또 갤러리 뮤미를 찍게 되었습니다. 우선 시스러 먼저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샤워까지 하고 왔습니다. 머리도 감았고요. 일단은 그 스킨 케어 제품들을 소개해드릴게요. 다 같은 곳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제가 그 화해 앱에 알아보다가 성분이 좋길래 제가 샀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얼마 전이 아니지. 작년에, 작년 말쯤에 피부가 한번확 뒤집어졌었거든요. 그래서 사용하던 제품들을 싹 바꾸고 성분을 좀 알아봐서 좀 저한테 맞는 거를, 맞는 제품들로 이렇게 바꿨어요. 어디 거냐면, 여기 보시면, 토리든이라고 적혀있거든요. 보이시나요? 여기 제품인데, 저한테 되게 좋더라고요. 성분도 좋고 그래서. 이 제품들로 다 바꿨습니다 여기 제품들로 다 바꿨습니다 일단 토너는 이렇게 저번에랑 다를 게 없어요 바르는 게 저는 화장솜을 잘안 써가지고 화장솜은 저는 그 클렌징 워터 쓸 때만 <웃음> 좀 쓰고 다를 때는 굳이 잘안 씁니다 그래서 이 쌩을 보시면 여기 막 그 여드름 흉터라고 해야되나? 자국들이 좀 많이 남아있어요 그런데 보시면은 한 치료를 받으러 갈까 고민 중에 있어요 일단 토너는 여기 다이브인 토너 토리든의 다이브인 토너를 사용했고 다음엔 제가 이 세럼을 바르는데 여기 세럼도 다이브인 저분자 히알루론산 세럼이라고 이 세럼을 사용해 줍니다 이 제품은 스포이드 형식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이렇게 원하는 만큼 짜서 사용할 수가 있어요 이걸 이렇게 제가 이것도 또 되게 절제해서 바르고 있는 거거든요 원래라면은 저번에도 말했나 모르겠지만 원래는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팍팍팍팍 이렇게 바릅니다 이것도 되게 촉촉하고 <웃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뭐라 설명할 게 없네요 되게 촉촉해요 그냥 제가 피부를 제가 피부가 원래 복합성 피부라고만 알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뭐 누가 알려준 건 아닌데 제가 이제 제 피부에 대해서 이제 계속 이제 공부했다고 해야 되나 여러 가지 사용하면서 되게 알아보고 화해 앱으로도 많이 쓰면서 알아보고 하니까 제 피부가 이제 수부지 피부인 것 같더라고요 수분 부족 지성이라고 하죠 그래서 제가 이게막 이게 얼굴 전체에 막 기름이 생기는 건 아닌데 약간 이마나 특히 그 심했을 제 피부가 좀안 좋았을 때 그때는 이마랑 그리고 이 코에 좀 기름이 좀많았어요이 이 제품들이 좀 수부지를 잡아주는 역할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옛날보다는 지금은 좀 기름이 많이 없어지고 그래서 좀석건조를 잡아준다라는 느낌은 아니지만 그래도 뭔가 수분이 좀 유지되는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잘 사용하고 있고 피부도 그때보다 훨씬 많이 좋아졌어요. 다음은 이... 이것도 토리든 제품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토리든 협찬 아닙니다. 정말 좋아서 사용하고 있어요. 이거는 셀메이징 센텔라 리얼 로션이에요. 이게 약간 이 제품은 약간 백탁 현상이 좀 일어날 수 있거든요. 이게 바르다 보면. 이렇게 바르다 보면. 그래서 한번제 친구가 제 집에 와가지고 하는 말이 이러더라고요. 이걸 사용했는데 막제 이름을 부르더니 야나 지금 크림 잘못 쓴것 같다고 막 바디로션 바른 것 같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제품은 원래 좀백탁현상이 있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쓸 때는 <웃음> 한 그렇게 많이 바르지 않고 한요 정도? 요 정도만 짜가지고 얼굴 전체에 발라주는 거예요 이제 뭐또안 바르는 것 같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게 백탁현상이 좀 일어나, 일어나고 이게 또 수분감이 좋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많이 바를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이렇게 지금 막 두드리면서 제가 엄청 조심스럽게 바르고 있는데 이막 이렇게 바박빠르면은그 아까 말씀드렸던 백탁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조심해서 써야돼요 그리고 이게 아까 앞에서 보여드렸던 토너랑 세럼이랑 조금 다른게 이토리스 안에서도 그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 시리즈라고 해야 되나 그게 다 다르거든요 그게 막좀 있거든요 근데 이 토너랑 일단 세럼 요거는 같은 시리즈예요 같은 시리즈인데 제가 이 크림만 좀 다른 시리즈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셀메이징 셀메이징 시리즈인가 잘 모르겠네요 그건 아무튼 요거는 다이브인 시리즈 요거는 어, 셀... 셀메이징 시리즈 아무튼 다른 걸 사용하고 있어요 크림도 다이브인 시리즈에 있는 크림이 있는데 제가 성분을 보고 좀더 많이 알아본 결과 이게 좀더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 근데 그렇게 막별 차이는 없을 거예요 다음은 이 얘도 그 다이브인 시리즈인데 또 토리든 다이브인 시리즈의 데일리무기자차 선크림이에요 보이시나요? 이 제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얘는 뭔가 처음에 썼을 때 냄새가 조금 제가 평소에 사용하던 선크림은 냄새가 없어. 냄새가 좀 좋거나 아니면 없거나 그거였는데 얘는 냄새가 있거든요. 근데 무슨 냄새라 해야 되지? 아, 이걸 무슨 냄새라 해야 되지? 말 설명 못하겠는데. 조금. 아, 뭐라 해야 되지, 진짜. 조금 역하다, 역하다 해야 되나? 역하기보다는역하는건 너무 좀 냄새가 안좋을 것 같고 이거는 뭔가 조금 냄새 불편해요 그래서 처음에 사용할때는 지금 익숙해져서 안그런데 처음에 사용할때는 완전 숨을 참고 제가 사용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사용하시는 분 혹시 사용하실 분이 계시다면 어, 그 점을 좀 유의해주셔야 된다는 점 선크림도 그렇게 많이 안바르고 그냥 이렇게 조금씩 짜서 부분별로 이렇게 바르고 있습니다 이 선크림은 그렇게 막 백탁현상이나 얼굴이 하얘진다거나 막 그러진 않고요 그냥, 그냥 적당히 아 얘가 선크림을 발랐구나 라고도 느끼지도 못할 정도로 흡수가 잘 되고 그래서 막 하루에 선크림을 막몇 번씩 발라야 된다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막 그렇게 막몇 번씩 바르지는 않거든요, 선크림을. 특히 여름에도 좀 저는 잘바르막 제가 더바르는걸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얼굴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한 번만 체에 바르고 안 바릅니다. 어쩌다 말이 몇까지 흘러나왔는지 모르겠네요. 옛날보다 많이 덜 두드리죠? 아무튼 이 선크림은 이 제품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바르는 게 제가 이거거든요 아직도 이거 쓰고 있습니다 그라펜 제가 첫 겟레디윗미 영상에서 이걸 엄청 추천한 좋다고 추천해드렸는데 이걸 보고 그 영상을 보고 제 주위에서 많이 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 내가 좀영향력이 있구나 음, 아무튼 이걸 바르기 전에 일단 제가 머리를 할 거거든요 머리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해 드리면 이렇게 쿠션 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뒤에 이 볼펜 누르는 것처럼 이렇게 소리가 나요. 딸깍딸깍 소리가 나거든요. 그러면 여기 안에 있던 내장되어 있는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이거를 비비라고 해야 되나 이게 여기 쿠션 봉을 적시면서 이렇게 얼굴을 발랐을 때 이렇게 발리는 또뭐 다른 걸그 뭐지? 뭐라고 하죠 이걸? 퍼프? 퍼프를 저는 사용을 안 하기 때문에 손으로 그냥 이렇게 두드려줍니다. 제가 처음에 말할 때 카메라 수리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아까 화장실에서 촬영을 하면서 또 떨어뜨렸거든요. 변기 위에 제가 올려놓고 했는데 또 떨어지는 거 말하면 또 고장난 것 같아요 지금. 지금 착잡한 마음으로 누리고 있습니다. 마침 또 카메라 배터리가 없네요. 오늘 도와주는 게네 제가 얼마 전에 모델 촬영을 하러 갔다 왔는데 이번 주에 처음으로 화장을, 화장이라는 걸 해봤어요. 심지어 제가 화장한 것도 아니고 메이크업 아티스트라고 해야 되나 그런 분들이 저를 화장 시켜주셨거든요. 처음 느끼는 기분이었어요 누가 제 얼굴에 화장을 해준다는 게 그리고 첫 화장을 해본다는 것 자체가 뭔가 조금 새로웠습니다 그리고 그, 그때 처음으로 그 에스쁘아의, 에스쁘아의 그 비비를 한번 발라줬어요 사람들이 왜 퍼프를 쓰는지 알겠더라고요 뭔가, 뭔가 촉촉하니 잘벌리더만 새로운 경험을 하고 왔습니다 이번 주에 아무튼 네, 이렇게 전체적으로 지금 너무 급해가지고 급하게 바르고 있는데 제가 주위에 그 다른 제품 막 쓰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제 친구들도 요즘에 이런 그 거지 얼굴 각국기를 잘 하는데 하려고 하는데 막 이상한 제품들을 막 쓰는 거인가 그러니까 뭐 이상한 제품이라고 말하기 좀 그렇지만. 제가 좋은 걸 제가 이 제품이 좋다는 걸 아니까 이 제품을 계속 소개시켜주고 있거든요 친구들한테 이 정도면 그라펜에서 연락이 와 여기까지 아무튼 얼굴 전체적으로 이렇게 쿠션으로 두드린 다음에 이렇게 발라주면 끝이 납니다 저번 겟레디빔 영상에 뭐별 차이가 없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시던데 네, 저는 이렇게 이거까지 딱 바르고 립밤 딱 바르면 끝나는 거. 제가 눈썹이 조금 끝에가 뭔가 좀빈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끝과 앞이 좀빈 느낌이에요. 중간보다는. 그래서 저도 얼마 전에 화장 그 메이크업을 받아봤다 했잖아요. 그 메이크업 받아보니까 이렇게 채우고 안 채우고의 느낌이 좀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눈 그리는 거를 한번 사볼까 하는 지금 그런 고민도 있습니다 아무튼 저는 이제 이렇게 메이크업도 끝났고 머리도 끝났어요 이제 옷만 입고 나가면 됩니다 저번 겟려집임미랑 뭔가 달라진 게 있나요? 달라진 게 있다면은 얼굴이 조금 더 늙었다는 거 아무튼 제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밑에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윙기록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